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정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가니니 작품의 여정의 춤 주제 곡을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은 안단테라고 빠르게 말표가 되어 있죠? 자, 이건 자 어느 정도 속도를 해야 되냐면 그냥 걸음걸이 속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냥, 그냥 걷는 거 있죠? 자, 걸을 때 속도를 연주를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조표가 샵이 두개 붙어 있는 라 장조예요. 그렇다면 라 장조는 우리가 어떻게 둘러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이올린 보면요. 이제 지현을 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자, 보이시나요? 자, 디현, 영, 레, 미, 이 다음에 파 샵, 솔, 라, 2번, 3번 붙었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에이언도. 도와 샵이니까. 라, 시, 도샵, 레, 미. 자, 디언 에이언. 이현은 다릅니다. 왜? 파, 샵, 솔, 라, 시.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 다르죠? 다 1번, 2번 붙죠? 자, 요정의 층을 보면은 뒤에가 임시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연주를 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연주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바이올린과 활과 손가락을 잡을 수 있는 각도로 카메라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리듬 다 빼고 음계만 한번 해볼까요? 음만 해볼게요 음계가 아니고 음 얼로만 생각하세요. 스타카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걔는 친구들은 뒤에서 자, 4분을 볼게요 뒤에 솔파. 이해됐나요 네. 자, 이제 이거는 편할때 연주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가능하다면 4번을 자꾸 써주면 발달돼서 4번이 더 연주가 잘 되겠죠 자 화를 쓰는 걸 볼까요? 자 여기 연주를 보면은 딴따란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큼 활기를 써주는데요. 팔을 점사분의 8분의 표를 길게 그 다음에 미를 쪼고 끝, 그 다음에 레를 길게 그 다음에 짧게 여기까지만 작고 좀 과장된 연습입니다 자 친구들 연주하라 그러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에요 잘되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열명 친구들이 연주하면 열명이다 이렇게 연주를 잘못하고 있어요 맹꽁이서리어나죠 팔을 잘못 써서 그래요. 길이를 자, 이해되셨죠? 자, 방금 내가 설명 안하고 넘어갔는데요. 팍! 멈추고 멈추고 자, 티쳐셨나요? 자, 스타카토 처음에 전등요 이걸 연습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자, 앞에 거랑 비슷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에이세 단위 표정, 한박에 따따따따 리듬이 전부 다 나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볼까요 딱 붙여서 아하면 선을 손 지판에서 멀리 떼지 말고 가까이 항상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 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아랫줄 자 화을 많이 쓰지 않죠? 그대로 손대지 말고 한번 누른 상태에서 솔 샤. 여기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한마디 안에서 이렇게 솔 다음에 솔렇에 임시표가 있죠? 이 임시표는 이 한마디 내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솔도 샵을 하라는 뜻입니다. 마디가 넘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자그 다음에 임시표가 참 많네요. 3번 이거 한번 두마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악보대로 다시 해볼게요. 자 2번 누른 다음에 그대로 3번과 4번을 같이 누릅니다. 다음에 플랫이죠? 보셨나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짝꿍, 3번, 4번 짝꿍 해볼게요 맞고 데려 볼게요 다시 저자리네요 다시, 자자리로 갑니다. 여기에서 그 전에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사라지고, 피어노니까 다시 포르테, 잡고, 체마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에 미, 다음에 레샵입니다. 네 어우, 이 테이프 때문에 자꾸 소리가. 자, 자 이번에는 4분음표를 매트로 넣은 80번 고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주를 게요 하나, 둘, 셋, 넷. 이 곡은 뒤에가 느려지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자, 예, 어느 정도 좀 하, 자신이 붙었나요? 할수 있겠나요? 자, 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